극락이 어찌하면 날수 있습니까?라고 이제이 부인이 질문을 하니 아주 간단하다. 즉한정으로 어.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어. 그 염불을 하면은 찾으면은 극락에 날 수가 있다. 2500년 전에 지구가 있고 그외 행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때 3개 육도 3천대천 세계 서방정토 10만억 국토를 얘기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같이 한 해봐요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극락 어, 국토 극락 정토 안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락은 아시다시피 절대적 즐거움을 얘기하는 의미에서 극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바 세계는 상대적 즐거움이 있는 곳,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에는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즐거 움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잠시 즐겁고, 시작도 괴롭고, 끝도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 뭔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신다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보리성이 묘정거사, 묘정거사는 일단 보리성의 남자친구예요. 금보는 남자친구 신랑이라면 매일 봐야 되는데 <웃음> 가끔 <웃음> 어. 한집에 사는 문서상으로 신랑으로 돼 있는 남자친구 오해라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웃음> 어. 근데 또 미국 간다고 그래요 어. 미국에서 이제 공연을 화려하게 한다고 하니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얼굴 보기 어려운 것은 BTS급이야 BTS급 어. 어쨌든 그런데 <웃음> 신랑이 이번에 미국을 가가지고 보리성한테 샤넬 핸드백을 앵겼어요 미국에 갔다 와서 어, 선물로 샤넬 핸드백을 앵겼어요 오늘 또샤 저기 핸드백 구 얘기를 한마디는 걸쳐야죠. 어, 샤넬 핸드백을 얻었어요. 그런데 좋잖아요. 어, 생각을 해보세요. 샤넬 핸드백을 걸치기 위해서 피튀기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 거기서 묘정고사는 안 되는 목소리로. 이? 판소리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웃음> 아무리 아니, 목이 다 쉬어요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게 해가지고 각시를 위해서 돈을 벌어 샤넬 핸드백을 앵겨줬어요 그러니까 보리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펄짝 펄짝 뛰면서 좋아요 그런데 3일을 못가 다시 시큰둥 해줘요 모든 즐거움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괴롭고 즐거움을 얻었다 해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개모임을 갔어요 응? 우리 절에는 그거 뭐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들고 와도 응? 개모임을 갔어요 개모임을 갔는데 거기 어떤 애펜데가 신상 내 것은 신상이 아니고 몇년간거한 어, 한 200, 200만원 300만원 할때 신상 1 2 0 0만원짜리 들고 왔어요 열받아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어,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모든 즐거움은 얻기 위해서 괴롭고 유지하기 위해서 괴롭고 나보다 더센 놈이 있어서 괴롭고 예, 그리고 또 무너지니까 괴롭고 궁극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즐거움은 이렇게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모든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은 얻기 위해서, 위해서 피튀기게 괴롭고 피특이게 얻어도, 얻어도 무너지니 괴롭고, 무너지니 무너지니 괴롭고 무너지니 얻어도 더큰 놈이 있어서 괴롭고. 이렇게 사바세계의 즐거움이라는 건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바세계의 즐거움을 그래서 상대적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핸드백 구 얘기하니까는 핸드백하고 나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루이비똥이나 샤넬을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피부로 안 다가와요. 그럼 확 돌려서 서방님 얘기를 해보면 돼. 일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연애해 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피튀기 몸매 관리도 하고 식스펙도 갖추려고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꾸미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 그렇게 해서 노력을 피티게 했어요. 예? 어, 여름에 이제 에, 별이 쏟아지는 어디로?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어, 별 보기 위해서 가겠어요? 어? <웃음> 여러분 말고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나서 샹 없고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위해서 그냥 헬스장이 미어 터져요. 남자는 식스팩을 만든다 고 그러고, 여자는 아름다운 S곡선을 만든다 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피 튀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 얻었어요. 응? 얻어서, 얻었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피 튀게 노력을 해요. 응? 이를테면 화장실 똥 싸러 가는데도 앞에서 서가지고, 응? 가방을 들고 있고 그래요. <웃음> 얼마나 좋으면 똥 싸러 가는데, 앞에서 가방 들고 있겠어요. 어,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몇조은 가겠어요. 그때부터 전쟁이요. 지역이 따로 없어. 산에 못 산에. 못 산에 산에 그래요. 에? 그런데 더 지역은 뭐냐면 찢어지기도 어려워. <웃음> 아, 생각을 해봐. 싫은데 예를, 예를 든다면 우리 저런 회의심이 싫으면 안 나와. 조금만 싫어도 안 나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결혼은 물론 이제 최후의 선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따로요. 응? 내가 찢어진다고 이보다 더잘살 것이냐. 응? 응. 배 나오고 트림하고 방구 뿡뿡 끼고 응? 소가지를 내더라도 그래도 벌어다 주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 살아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요. 응? 응. 하루에도 서너 번씩 좋았다가 싫었다가 팔자 한번 고쳐? 그래도 별수 없지 뭐 그냥 이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제 안디옥교에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한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무지하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어 그래 인생을 볼모 잡혔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자본에 볼모 잡힌 인생 왜냐하면 이거 마누라 매개 살려야 되고 또 이제 요즘 맞벌이 하잖아요 자식 매개 살려야 되고 다 고생해요 그것이 인생에 볼모 잡혔다 자본에 볼모 잡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사바세계의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부 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적 즐거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극락은 절대적 즐거움이다 해서 극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 즐거움, 극락은 어떤 즐거움이냐, 그냥 좋아서 미쳐서 환장하는 즐거움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즐거움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스님이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하하하하, 호호호, 헤헤 이걸 평생 한다고 생각을 해봐. 평생도 죽음이 없는 평생이야. 영원한 하하하하이 히히히 헤헤헤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의 즐거움은 이렇게 들뜬 즐거움이 아니고 어, 평안 안락 이게 안락은 안양이라고 하는데 저기 저 경기도에 안양이 있어요. 안양이 그 극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락 악을 안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양을 극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절대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들뜸이 없는 좋고 싫음이 없는 삼매의 즐거움 적정의 즐거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환장하게 미치도록 기쁜 즐거운 즐거움이 아니고 평안한 안락의 즐거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해요. 안심인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깨달음은 무엇이냐? 극락이란 무엇이냐? 안심인명의 마음, 안심인명의 세계, 안심인명의 경지. 그래서 안양, 안락국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에 극락이라는 것은 상대적 세계의 즐거움, 고를 전제로 한 즐거움이 없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극락 정토라고 얘기해요. 정토는 깨끗한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생이 사는 세계는 무슨 세상? 같이 한번 해 봐요. 더러은 세상. 이 더러븐 세상. 우리 아기는 그걸 아직 이제 모를 거예요. 이게 왜드어분 세상인지, 살다 보면 알아. 예, 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지 감을 잡을 때가 됐어요. 이드어분 세상이라는 거. 어, 왜냐하면, 부모님 눈치 봐야 되고, 학교 가가지고 매 경쟁해야 되고, 예, 드어분 응? 응? 단적으로 보면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거란 말이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왜드어분 세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탐진치 삼독으로 얼룩진, 에,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가 들었고 무슨 뭐 흙이 들었고 뭐 똥이 들었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인과로 장애가 에, 괴로움이 에, 생기는 세상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 우리 사바 세계는 끊임없이 예,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 갈등하고, 어, 이제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모든 개인, 집단, 인류의 장애가 비롯된다라고 부처님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제거된 세상은 깨달음의 세상이고 안락의 세상이고 탐진치 삼독이 전제된 세상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피부에 잘안 다가오죠 전쟁 뭐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전쟁 자그 다음에 바이러스 뭐 때문에 생겼어요? 욕망 때문에 생겼어요 자, 세계적으로 기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종말이 다가왔다.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구적 위기. 이거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듣는 얘기니까, 네. 피부로 안 다가와. 다시 돌이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욕망에 찌든 존재인가를 보면, 급락세계를 설하신 부처님이 계기가 있어요, 계기. 그냥 한게 아니고, 이건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부처님 당시에 최대 강국이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이 있어서 양대 강국입니다. 지금의 미중 정도나 될수 있는 양대 강국이에요. 마가다국을 영토를 확장하고 최대 강국으로 만든 분이 빈비사라왕이에요. 그뭐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빈비사라왕은 전쟁을 하도 치르다치르다 치르다 지긋지긋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나중에 꿈꾸게 되는데 이제 그것의 사상적인 근거를 불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를 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비사라왕이 나중에 아들 아자타 아자타 사투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뭐냐면은. 아자타 그 이제 비사라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제의 부인이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아들인가 딸인가? 응 요즘도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들인가 딸인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선인 선이라면 인 이제 돌을 닦은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냐, 딸이냐. 아,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해주는 선인이 얼굴이 어두워요. 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뱃속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해할 수 있는 전생의 왼수가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고대했던 왕위를 이을수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죽인다. 잠시 고민을 했지만은, 빈미사라 왕은 설마 그럴리가 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남에서부터 어와 둥둥하고 잘 키웠겠죠. 그런데 아이나 다를까, 아자타 사투가 성질이 급했어요. 그, 그래서 그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언제 줄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의 영국처럼 응?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그냥 이렇게 늙다가 나중에 그냥 주부 앞전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한 2, 3년 그냥 왕위에 있다가 갈것 같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아버지를 구태탈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인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잖아요 네. 성지순례 가봤잖아 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내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 우리, 절에, 우리 절에서 우리 절 그래도 전라도에 북 타워팰리스 정도 사는 분들이 형편이 되니까 성지순례로 인도를 스님을 따라 갔어요 거기 가서 봤어 사실 기억이 안날뿐이죠 여러분들이. <웃음> 그굴 봤어요. 빈비사라 왕이 갇혀서 죽었다는 굴. 음. 이제 가둬서 참아, 참수를 못하니까 아들이 예, 아버지를 죽, 그 아버지를 죽게 하는 방법으로 굶겨 죽인 아사를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체 변회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아자타 사투의 어머니 빈비사라 왕의 부인인 이제 유제이 부인한테는 면회를 허락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생물학적으로는 한 3주 지나면 죽는데요. 굶어봐요. 죽는지 안들 죽는지. 3주 지나면 죽는다는데 아니 죽었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 뭔 일이냐. 이게 응? 해서 샅샅이 뭔가 있다. 샅샅이 알아봐라 하고 어, 밝혀 보이 뭐냐면, 어머니, 어머니가 면대를 가면서, 몸에다가 여러분들 잘하는 꿀하고, 미숫가루하고, 몸에 다 이렇게 범벅을 해서 몸에 발라가지고, 그것을 드시게 해서, 연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뽀록이 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들, 아자타 사투가 어머니까지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아들이 말리죠. 대왕이시여. 역대로 아버지를 죽인 자식은 있어도 어머니를 죽인 자식은 없습니다.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결국 야사로 돌아가십니다. 빈비사라 왕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폭폭한 것은, 빈비사라 왕도 폭폭하겠지만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그냥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응? 재산만 가지고 맨날 와서 그냥 무슨, 어, 부모님한테, 어, 없는 돈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내놓으라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보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얼마나 폭폭해요. 그런데, 그, 위제이 부인은 오죽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식이 죽,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마음이 안 나는 것이죠. 그냥, 그냥 죽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 달릴 길이 없으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냥 한마디로 죽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드러은 세상. 따라서 봐요이드러은 세상. 아, 해봐. 이드러은 세상. 음,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는 다 욕망으로 인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렇다 어, 그러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며 해가지고 극락에 대한 법문을 하면서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극락 세계를 어, 그러면서 이제 에, 극락에 관한 법문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정토산부경이에요 관부량수경, 부량수경 아미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이렇게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중생이 욕망을 걷어들일 수 없으니 또한 중생 욕망이 끝이 없으니 욕망을 채울 길이 없을 것이고 채울 길이 없으면 분노할 것이고 어, 분노에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욕망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무지 그래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이것 때문에 더러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들러은 세상은 한계가 있다 중생이 이 사바세계에서 고를 여의고 장애를 소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극락에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극락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 1번 회일스님 2번 안디옥교의 목사 3번 아미타부처님 몇 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그대로 그 본래 이름을 옮기면 아미타 유스, 아미타 부하 그래요. 무량수, 무량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 다시 이것을 의역하면은 생사가 없는, 죽음이 없는, 어, 그러한 세상이고, 무량광, 영원한 기쁨, 어, 영원한 안락 영원한 완벽한 지혜가 있는 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는 태어나면 뭐라 죽게 돼 있다. 죽으면 태어나게 돼 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원효스님이한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초상집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말지. 음,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말지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태어나면요 은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저렇게 파리파리 타고 싱싱하고 세월이 긴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아들도 한 생이 한 찰나야 아들 스님도 그때가 있었어 응 그때 더 화려했어 내 외모는 찬란했다 <웃음> 내가 좀 짧아서 내가 그랬지? 정말로 외모만 보면 찬란했다. 에이, 어쨌든 <웃음> 그래요. 자 그런데 자 그, 에, 그러면 아미타부처님이 에 계시는 극락 세계는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이고 무슨 극락이 어디 있어. 천국 얘기하고 있네. 기독교 천국 얘기하고 있네. 그런데 이 극락에 대한 사상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들 불교를 알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그럼 극락은 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극락은 어떻게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건데, 딱한 가지예요. 윤회는 집착에 의해서 윤회하고, 응? 한, 한, 미련, 원망, 뭐, 보고 싶음, 뭐, 뭐, 왼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응? 어, 집착, 생각에 머무르는 곳에 거기에 태어남이 있어요, 윤회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생각이 머물르지 않으면 윤회하지 않는다. 응?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업력이 에, 업이 없다라면 업력이 없는 것이고 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집착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극락이 어찌하면 날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이 부인이 질문을 하니 아주 간단하다. 응. 즉, 한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어, 그 연불을 하면은 찾으면은 당이날 수가 있다. 그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어, 연불을 하라고 그러고, 이? 그리고 또 에, 뭡니까? 어, 지속 반복규 직접 집중적으로 연불하라고 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놈의 생각이라는 것이 염불을한한 한 30초만 한 초만 연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찾는데 어느새 생각은 천리말리로 도망가더라 생각이 뭐라? 생각이요 그게 업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은 전부 행위하는것 과거를 바탕으로 일어나요 경험하지 않은 것 행위하지 않은 것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선생님 스 소리가 안 들리고 전부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은 경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엄마 아빠하고 싸운 싸웠어? 그러면 그 싸운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지 안 싸웠으면은 안 싸운 거그 오늘 엄마 아빠하고 뽀뽀한 거 응? 뽀뽀하는 것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으면 게임한 것이 일어나고 경험한 것이 일어나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위한 것, 업 어,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 아미타불을열 번만 찾으면 큰락이 나요 에참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 곰곰이 한번 해본 사람은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또 없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으로 하면은 언젠간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있어요. 예를 에, 테면 에, 무대에서는 아이돌 그룹이 이 무대에서 무대 공포증 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있어요. 또 스포츠 선수들이 본그본선본 경기에서 긴장 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김연아가 빙판에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웃으면서 합니다만 그 안에는 긴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아이, 그 아이돌이나 개그맨 연예인들 아니면 김연아같이 스포츠 스타들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스님이 얘기하는 거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지속 반복 규칙 집중이야 지독 반복 규칙 집중. 그러면 이게 배여요 몸에 배여 배여가지고 그 순간에 생각을 놓더라도 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안틀라도 저절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건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분 소멸되고 몸만 DNA 안에 관음지장암이 다. 아 부처님이 배어 있어서 경계에 끄달렸을 때, 경계라는 건 최후의 경계는 죽음의 경계예요. 경계에 끄달렸을 때그 순간에 저절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은 스님이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할 때, 그때 속아지 내지 말고, 응거기 대꾸하지 말고. 어, 들여 받지 말고, 에꾸주 물건 더 주지 말고, 그 순간에, 뭘 해라? 지장보살, 아미탑을, 관세보살을 찾아라. 이거 된 사람 손한번 들어봐. <웃음> 경계에 끄달리면 잘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10년 다 깠다는 도인이라는 지적선사도, 어느 순간 경계에서 옆에 그냥, 응? 응, 황진이가, 응? 응? 오빠!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 아니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오. 그러니까, 장애도, 결국은 장애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에몸 안에서 저절로 지장보살, 관세보살이 나올 정도가 돼야, 아무리 큰 장애도 끄달리지 않고 소멸되는 것이다. 이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어려운데 일심은 무심요 무심은 정토라 일심이 어려운데 일심하는 건 왕도가 없어 왕도가 없다니까 지속 반복 규칙 집중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항상 이걸 다른 말로 꿈에서도 아미탑을 꿈에서도 지장보살 몽중이려 꿈 가운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기 우리 성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하다 보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까지 가기 어려우면 하려는 흉내라도 내고 장애를 소멸하고 원을 성취하려면 흉내라도 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유통기한이 있을 뿐더러 숨겨진 고통이 같이 수반돼서 온다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결히할수 없지. 어. 여러분들, 이것만 이제 알면 돼요. 세상에 돈안드리고 기운 안드리고 크게.